누랑이 인둥이, 재롱이, 신돌이, 골순이, 살찐이 강아지 버려진다 버려진다 길리를매리워리 버그, 고기, 에빛 좋고 버려진다 버려진다 쓰레기통 뒤적기고 지 않는 이곳에서 난 살아간다 더러워도 지긋한 목욕 따위는 안해도 된다 아, 아, 아. 쓰레기 뒤지로 나갔던 재롱이 어느 날 갑자기 시체로 발견된다 발견된다 평소에 재롱이 사랑한 우랑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울먹인다 울먹인다 우리들의 거주지에 남들이 몰려든다 우린 껴안고 나가지 않는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며 우리 집이 부셔진다 미쳤나 오지 못한 나의 친구들은 생매장된다 비 흘리며 절뚝거리며 뛰어나온 난 붙잡힌다 아 여기서 나의 자유는 사라진다 난 소리친다 주둠이 묶여서 목줄로 끌려온 낯설고 어두운 실종 견통물 창고 수많은 개들 조그만 철장 속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눕히고 조용히 말없이 현실이 막막해 눈물 적시고 내 가둔 아저씨 말했지 주인이 날 찾지 않으면 난 안락사를 당한다고 아아아 잘 맞춰줘. 입이 너무 제각각이야. 다 다시가 좋았어 방금 이거 이틀로 넘어가지 <웃음> <웃음> 아, 좀더 끌어야 되는데.